12장, 여십시오. 12장에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루는 최소 단입니다. 아미노기와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다. 아미노기 NH2. NH2 아민기 혹은 아미노기 여기 산은 카복실산 C O OH 카복실산 자, 아미노기와 카복실산기를 가지고 있다. 아미노기는 사실 이게 염기성입니다. 카복실산은 산, 산을 띄고 있습니다. 산과 자 여기 이온화가 되잖아 그렇죠?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을 이온화시켜서 내기 때문에 카복실산 산으로 작용하고 아미노기는 여기에 수소이온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이온을 산에서 낸 수소이온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아줬기 때문에 NH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아미노기가 산의 반대 역할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기성,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에는 산과 염기가 같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질소가, 아미노기의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소가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 질소 회로가 어떻게 되고,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합성을 합니다. 합성이 된다는 얘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고,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음식으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이외의 아미노산은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또 뉴클레오티드 혹은 뉴클레오타이드 어디 핵산 DNA RNA의 핵산 물질입니다 자, 이거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로 쓰, 물질 속에서도 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모그로빈 같은 이햄 쪽의 대사 그러니까 전체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질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자. 살펴보자. 그러면은 자, 아미노산 및 질소 대사에서 자, 지방산이나 포도당과 달리 아미노산은 뭐를 가지고 있다? 질소 성분을 아미노기의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단백질은 생체 분자를 합성하고 이제 남은 아미노산은 그대로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장해 놓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한 양 몸에서 그때 그때 만들든지 못 만들면은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바로 자 그러면은 남아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배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배출이 우리가 사람 같으면 은 그러니까 요소 성분으로 요로서 이제 배출합니다. 그 다음 이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라이코겐이나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미노산으로는 저장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만들 수 있으면 단백질 만들어, 근육 만들면은 되겠지, 그죠?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자, 질소회로. 자, 지구 대기의한 80%가 질소입니다. 질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아무리 풍부해도요. 쓸수 있는 질소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바닷물이 넘쳐 흐릅니다 거의 뭐 97% 가까이가 바닷물이잖아 물은 많은데 정작 우리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부족하다 그거와 똑같아요 자 몇몇 종에만 생명체의 유용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질소는 양은 많은데, 문제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종류가, 시아노 박테리아, 혹은 메탄 생성 고세균, 뭐, 아조토 박터, 이와 같은, 이런, 토요, 토양 박테리아와, 그 다음에 콩과 식물류뿌리 혹에 공생하는 질소, 고정, 세균 등은 질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소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농작물이 자라려고 그러면 질소 비료 줘야 되잖아. 비료 3요소가 뭡니까? NPK 그러잖아. 질소, 인, 인, 포타시움, 이거 비료 3요소라고 그래요. 질소는 공기 중에 80%가 질소인데 그 질소를 비료 성분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 얘기예요 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뿌리 혹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논 콩과 식물에서 이 질소를 비료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질소 비료 줘야 되잖아 질소 비료 지금 우리가 인구가 현재 몇 억입니까? 70억 넘었죠? 그렇죠? 그 인구가 지금 이 인구가 먹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요 비료와 농약 덕택입니다. 비료 농약이 없었다면은 우리 인구의 아마 상당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될 거예요. 놀랍죠? 질소 이렇게 많은데도. 그, 활용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생물권에서 대사 과정에 특히 거대한 질소 회로에서 생물화학적으로 유용한 질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질소 고정화, 질산화 반응, 탈질산화 반응,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혐기적 산화, 아미노산의 합성, 일단은 질소 아미노산은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응? 자, 이것이 생물에서는 어떻게 에, 활용이 되느냐 잠시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이게 왜 자꾸 지질이라고 이게 나오는? 질소, 질소. 자, 질소 회로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대기 속에 있는 질소는 N2 형태입니다.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 두 개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N2입니다. 자, N2가 이제 산화가 되면은 이렇게 자, 질소, 질소가 질소 고정세균, 뭐 고세균에 의해가지고 질소 고정화라고 그러면서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형태면은 바로 이게 질소 비료 성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질산화 세균에 의해 가지고 고세균에 의해서 질산화가 일어나면은 NO2, NO2, 아질산, 아질산이 돼요. 그 다음 더 산화되면은 질산염이 됩니다 그리고 질산염을 산소를 제거를 하면 탈질산화시켜서 대기 N2로 또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은 어떻게 이렇게 암모니아 형태에서 이렇게 아미노산에 자,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질소 산화 상태 그러면서 쭉 나와있죠. 암모니아 형태 같으면은 이 질소가 마이너스 3가. 그 다음, 여기에 아질산 같으면은 이게 3가. 질산염 같으면은 5가.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대기 속에 있는 질소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미노산을 우리가 분해를 하면 은 아미노산의 분해 과정은 어떻게 되나 탈아미노 반응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고 나간 후에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 이걸 알파키토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 알파키토산이 돼요 자, 이것이 알파키토산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대사가 됩니다 자, 대사가 된다 자, 자, 이쪽에서 자 세포 내에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했습니다 뭐. 세포 내에 단백질이든 아니면 식이로 음식으로 공급되는 단백질을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 해가지고 자, 아미노산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영양분으로 자 탄소 골격을 통해서 알파키토산으로 들어가서 그루, 구연산 회로를 돌면서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물질도 만들어내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당 신생 경로에서 포도당 합성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질소는 자 질소는 어떻게 배설이 되느냐? 요소 회로에 들어가서 요소 상태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구연산 회로하고 요소 회로하고 이 사이 지금 구연산 회로에 아스파르트산과 말기노숙신산 회로를 통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아미노산 이제 분해 시켜봅시다. 아미노기 첫째 전이 반응. 자, 아미노기 전이 반응. 간에 도달한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은 자 분해 과정의 첫 단계에서 알파아미노기를 알파아미노기 알파키토그루타르산으로 전이시켜서 알파키토산과 아미노산을 형성한다. 자이 방법은 아미노전이효소 트랜스아미나제 혹은 아미노트랜스포라제 에이에서 총매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 이것이 아미노산이잖아. 그렇죠? 자, 아미노산에, 여기에 아미노기가 어디에, 자, 이 키토산에, 알파키토 글루타르산에 이걸, 자,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에 넘겨주고, 자기 자신은, 자, 이렇게 아미노기가 아미노기가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미노전이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전이된다. 아미노기를 넘겨줍니다. 그때 아미노전이 효소에 필요한 자, 우리가 또 물질이 PLP, 그러는, 자, PLP라는, 어, 조효소? 자, 이게 필요한데. 자, PLP, PLP. 뒤쪽에 풀레인 나올 거예요. 자,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자, 산화적 탈 아미노 반응. 자,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글루탐산. 글루탐산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이 글루탐산이 글루탐산의 이 글루탐산이 탈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가지고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탈아미노 반응 일어나면 글루탐산의 아미노기를 넘겨주고 자, 넘겨주고 이건 알파 키토글루타르산이 만들어진다. 자, 이 얘기고요. 자,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의 효소와 조효소로는 NAD 플러스, NADP 플러스 이용이 가능하다.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는 다른 자리 입체 효소로서 GTP 또는 ADP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자 일단은 자 글루탐산이 탈수소 효소에 의해 가지고 알파키토글루타르산이 만들어진다. 자 이건 하나 지금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탈아미노 반응 그다음 자,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대부분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자, 암모니아를 어떻게 운반하느냐 하면은, 자, 글루타민 합성효소에 의해서 암모니아와 글루탐산이 결합을 해서, 자, 글루타민을 형성해서 암모니아를 운반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 글, L, 글, L, D, 당연히 뭐 L이지, 그죠? L 타입의 글루탐산에 자, 글루타민이, 자, 글루타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글루탐산에 요 글루타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아미노산에, 그러니까 저 아미노산에 분해되어서 나온 아민, 그 질소 아민이 결국에는 글루탐산에서 글루타민으로 바뀌어 가지고 운반된다 이 말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의 운반의 방법이 하나가 지금 글루탐산이 자, 뭘 거치냐 하면은 글루타민 합성 효소에 그다음에 ATP 에너지 공급 받아 가지고 감마 글루타밀 인산을 인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 암모니아를 받아가지고 글루타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글루타민이 어디로 온다? 간으로 오는 거예요 자 왔어 자, 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글루타민이 분해되는 글루타민 분해 효소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왔던 아민, 암모니아가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떨어져 나와가지고 요소가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은 글루탐산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운반해주는 하나의 운반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암모니아. 주로 근육에서 일어나는 자, 반응입니다. 근육에서 피루브산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서 알라닌을 형성한다. 여기 보시면 자 근육 단백질이 분해를 분해되어 가지고 분해되어 자분해어 가지고 글루 글루탐산으로 되어 가지고 글루탐산이 가지고 있던, 자, 알라, 이제 피루보산과 글루탐산이 반응을 해, 하면은 글루탐산이 알파키트그루타산으로 되면서 피루보산의 아민기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알라닌이 만들어져요. 자, 근육에서 이제 이알라닌은 혈액을 타고 어디에 간에 옵니다. 그래 간에 와서 알라닌이 알라닌 아미노전이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제 피로부산으로 변환되면서 여기 에 알파키토그루탈산이 그루탐산이 되고 그루탐산이 이제 또 요소회로로 질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 형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알라닌을 통해서 가는 길 하나 앞쪽에서 받는 글루타민이 글루탐산으로, 아니 글루탐산이 글루타민으로 암모니아를 운반해주는 길 하나, 이두 개가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사용되지 않는 아미노기는 최, 배설 최종 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은 유래아 요소로. 배설하지만은 어류 같은 대부분의 수생 동물은 요소가 아니야 아니고 암만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 배슬, 배설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배설성 뭐자 이럴 경우 생물 생물 속은 그러니까 생물 암모니아는 상당히 유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유독하니까 물의 희석이 좀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독, 해를 입어요. 그래서 주변 물로 희석될 수 있도록, 의류와 같은 대부분의 수생 동물은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하더라. 그 다음,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이 독성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 형태로 배설을 하더라. 이걸 요소 배설성 생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 거고요. 그 다음, 조류하고 파충류는 요산 형태로 배설합니다 이걸 요산 배설성 생물이다. 그리고 암모니아 배설하는 방법이 의류 수생 동물은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저 동물들은 요소, 요소로 배설하고 조류 파충류는 요산 형태로 배설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요소는, 요소는 어디에서, 간에서 생성된 후에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웃음> 그 다음, 요소 합성 반응이 어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자,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질 두 교세 다 이용을 합니다. 자, 이거 요소합성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해서 당신생, 포도당 만드는 당신생 반응도 똑같아. 요소합성과 당신생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 두 개를 다 이용을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당신 요소 이렇게 좀 기억을 할까? 당신 요소 자,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하고 세포질 두개다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다. 자, 요소회로 바로 나왔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 나머지 이거는 세포질입니다. 바깥입니다. 복잡지. 그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세포질에서 오로니틴. 자. 오로니틴. 자, 오로니틴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면저 위쪽에서 이제 뭐 카바모일 인산 뭐 이렇게 빠지면서 암모니아가 자, 오로니틴과 자, 카바모일 인산이 오로니틴과 반응을 해서 시트루린이 만들어집니다. 자시트루린이 세포질로 빠져나와서 알기노숙신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푸마르산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요소가, 푸마르산이 오르니틴이 되면서 이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 씨 아, 알기노, 알기노 숙신산, 알기니, 푸마르산이 아니고, 이름을 잘못 봤다 오로니틴, 시트루린, 알기노, 숙신산, 알기닌 그리고 나서 오로니틴으로 바뀌면서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O, C, A, A 입렇게 알기노, 숙신산, 알기닌, O, C, A 그러니까 오, 오로니틴, 시트루린이 세포 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시트루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질로. 자, 이렇게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를 동시에 활용을 해야 요소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표에서 우리가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자, 이거 지금 설명은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노 숙신산 아르기닌. 자,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요소 회로 반응을 한번 요약을 해 보면은 자, 이겁니다. 자, 아스파르트산이 자, 암모니아 받고 CO2 받고 산물 ATP 에너지 받아 가지고 요소 한 분자 만들고 이와 같이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 그럼 필요한 거. 자, 암모니아, 아스파르트산, 암모니아, 산몰 ATP, 그리고 요소함 1몰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합시다. 기억 합시다. 생성, 요소회로 생성되는, 자, 그걸 한번 보셨고, 자, 요소회로 활성조절, 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자 그 다음 아미노산의 이화과정 그러니까 분해되는 과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속에, 이 속에 우리가 좀 그래도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이게 TCA 사이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아세칠코에이, 자, 피루부산에서 아세칠코에이, 그 다음에 옥살로아세트산이 아세칠코에이와 반응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지고, 아이소구연산을 통해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 숙신일코에이, 숙신산, 투마르산, 말산, 옥살로아세트산.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각 아미노산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티 c 사이클로 들어오는지 길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냥 이 길을 따라 분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거 보세요. 자, 루신, 리신, 페넬랄라닌, 트리토판, 티로신은 아세칠, 코에이를, 아세틸 코에이를 거쳐가지고 들어온다. 그다음 루신, 알소루신 트레오닌, 트립토판은 아세 아, 아세틸코에이 거는 아세토 아세틸코에 그다음 알라닌, 시스테인, 글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트립토판은 이피로보산으로 들어온다. 그다음 글루탐산. 알기닌, 글루타민, 글, 히스티딘, 프로린은 글루탐산으로 거쳐서 알파키트, 글루타르산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 아이소루신, 메치오닌, 트레오닌, 바린, 숙신일, 코에이로 들어와요. 페닐랄라닌, 타이로신, 푸마르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 아스파르트산,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 길을 어떻게 외웁니다? 못 외우지 그죠? 못 외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눠볼게. 자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글루코스 생성형 아미노산 글루코스 생성형 아미노산 그 다음에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 자 케톤 생성형은 지금 아세토 아세칠코에이나 아세칠코에이 만들어지는 만들 수 있는 물질 아미노산입니다. 자뭐 있는지, 루신, 리신, 루신, 리신, 아이소루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닐알라닌. 자 이거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이다. 나머지는 글루코스 생성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이두 부분은 좀 나눠주세요. 음?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자, 루신하고 리신. 자, 루신, 리신. 자, 이두 개는, 자, 루신, 리신. 다른 쪽에 루신, 리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요두 개는 좀 이름 알자고, 내가 왜 알자고 그랬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루신, 리신. 그 다음, 아미노산 분해. 방금 우리가 요약했던 표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요약했던 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아미노산 분해 과정에서 조효소가 무엇이 필요한지, 자, 이름을, 이름을 조금, 자, 비오틴 혹은 바이오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에 뭐냐 하면은, 탄소 하나 1 탄소 단위 전달 반응 보조 인자로서 비오틴 그다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터 THF는 그러니까 우리가 엽산 엽산 그러잖아요. 그죠? 자, 테트라하이드로엽산 THF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 S 아데노실 메치오닌, 약자로 SAM, 샘 이렇게 지금 나오는 비오틴, THF, 샘. 자, 요세 물질은 세 물질은 여러분들 탄소 하나 전이 반응에 아주 중요한 효소의 보조인자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지금 꼭 기억을 지금 좀 해주세요. 자, 생겼는 것은 자, 비오틴이, 자, 이 물질입니다. 황을 포함하고 있어요. S, 황이 보이죠? 자, 여기에 지방산의 발레르산이, 자, 여기에 결합되어 있고, 황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생겼는 물질입니다. 자, 비오틴. 그다음 메치오닌 메치오닌 아 여기에 세미라고는 자, S 아데노실 메치오닌 약자 세민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메치오닌 형 메치오닌이에요. 그다음요 이건 아데닌이고. 여기에 포탄당 리보스니까. 당당 당, 리보스 당과 염기아데닌 결합되어 있는 아데노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메치오닌 결합되어 있는 이런 이물질이 바로 s 아데노실 메치오닌 셈이라는셈이라는 용어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보조인자입니다. 효소의 보조인자다. 그 다음 여기에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해서 THF입니다. THF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좌로부터, 자, 식스메칠프텔린의, 자, 이게 파라아미노벤조산입니다. 벤조산이고, 글루탐산이 결합되어 있는, 자, 이 물질이 THF입니다. 그래서, 자, 이세 가지 이름만 보지 말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한번 보고, 가자. 보고 가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탄소 골격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고,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외울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하고 나중에 연결시켜서 좀 하면 좋겠다. 어? 자, 탄소 골격이 분해되어가지고, 루신, 뭐, 바린, 나이소, 루신, 어디로 어떤 물질로 분해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 되느냐? 숙신일코에 이로 간다 이런 형태예요. 자, 전부 분해. 그다음 아미노산을 분해해야 되는데 이 분해 효소 결손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전적 질환입니다. 자, 이 유전적 질환 이 부분은 뭐좀 외우세요. 방법 없다.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자, 백색점 사람이 하얘져요. 백인이 되어버립니다. 타이로신에서 메라닌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메라닌이 합성이 안 돼. 그러면은 피부가 하얘, 하얘질 수밖에 뿐입니다. 우리 피부가 뭐, 검은 티가 나고, 머리카락이 검은 거 나고, 이거 다 메라닌입니다. 자, 메라닌 합성이 안 됩니다. 타이로, 타, 기로신에서. 자, 그래서 아주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흑인, 흑인인데 하얀 백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알카톤 요증, 그러면서, 타이로신 분해 문제가 생겼는 유전병입니다. 그 다음, 메치오닌 분해 안 되는 호모시스틴 요증. 그 다음, 익히 많이 하는 단풍나무 시럽 요증. 그, 맵플 시럽 유린 디지이즈에서. 격가지 아미노산의 분해가 안 됩니다. 우리 격가지 아미노산 있죠?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 뭐 메칠 말론산 혈증, 메치오닌, 트레오닌, 아이소로신 발린 분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페닐퀴 케톤뇨증, 페닐알라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전적 결함입니다. 자, 이 정도는 조금 외워주시고, 그다음 이제 아미노산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합성은 우리 몸에 합성 가능한 아미노산만 합성되는 얘기입니다. 어 근데 교수님 여기 뭐 우리 어? 뭐 트립토판 뭐 하고 이거 지금 필수 아미노산 또 여기 들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성이 된다. 사람 아니고 다른 쪽에서는 합성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자, 이렇게 개요로 지금 뒀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자, 이 부분은 문제를 보면서 해결 하도록 합시다. 굉장히 뭐, 다양하죠? 응?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 다음, 이제 뉴크레오타이드, 핵산의 물질들입니다. 자 퓨린, 피리미딘 이 염기 자 퓨린 염기, 아데닌, 구아닌 자, 아데닌, 구아닌, 퓨린 육각고리에 오각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데닌, 구아닌, 퓨린 그 다음 육각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피리미딘, 티민, 사이토신, 우라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사가 될까? 자, 이 대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뭐, 이 이름은, 자, 이게 리보스입니다.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2번 탄소에, 여기에 OH 알코올기가 있다, 그러면은, 리보스, 5탄당이고요. 디, 디옥시 리보스. 그러면, 디옥시, DE, 제거된, 옥시, 산소. 산소가 제거되버리는, 산소가 제, 제거됐다. 그래. 2D-oxy, 2번 위치에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 오탄 당이다. 이게 바로 DNA 당이고요. 이게 RNA 당입니다. DNA, d 옥 o x y 뉴 r i b o n u c l e i c a c i d 잖아 DNA-RNA, DNA-RNA. 그럼 여기 이제 염기, 염기 앞쪽에 얘기했는 퓨린, 피리미딘, 염기 갖다 여기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오탄당,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둘, 셋 있으면은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 3인산, 염기, 당, 염기와 당 그다음 인산기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뉴클레오티드 혹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여기까지 염기와 당만 포함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뉴클레오사이드라고 이름을 부르고 인산기가 결합되는 것까지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뉴클레오 뭐 이름이 뭐이름 뉴클레오사이드 1인산, 2인산, 3인산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부렀다. 그러면은 요 인산기까지 표, 포함되어 있는 거를 이름을 뉴클레오사이드가 아니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여기에 뉴클레오사이드 플러스 하나 이상의 인산기 첨가. 이걸 이름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럼 여러분,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사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차이가 뭐냐? 인산기가 결합되면은 뉴클레오타이드다 이 말이에요. 자 번호 5번에 인산기 결합되어 있다. 이거 5번 탄소이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번호를 매겨라 그러는 걸왜 번호를 매겨라 하라 하면 은 번호를 매겨야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그 다음 DNA, RNA의 구성단이 뉴크레오타이드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핵산에 DNA, RNA에 뉴클레오타이드들어있잖아그 다음, 화학에너지 운반체 ATP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효소에 NAD, FAD, 아까 봤는 SAM, 조효소, 코엔자임 A, 여기도 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은 질문이 나온다면은 이런 이런 지금 얘기 했는 이런 것들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분해가 어떻게 될까? 자, 퓨린이 분해되는 것과 피리미딘이 분해되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길이라기보다는 분해돼서 나오는 물질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퓨리는 식이로 섭취한 핵산의 퓨린이, 자, 핵산의, 식이로 섭취한 핵산의 분해는 소장에서 발생되고, 그 다음에 최장효소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뉴클레오사이드와 유리 질소 염기로 가수분해 한다. 자, 가수분해 되고, 퓨린 뉴클레오타이더는 특정 효소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분해되어 최종 산물은 요산입니다. 요산. 자, 요산으로, 요산으로, 요산이 만들어졌어. 요산이 배설이 안 되고, 어떤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축적이 된다. 무슨 병입니까? 통풍이잖아. 통풍. 통풍. 그러면 통풍을 자,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요산 만들어지는 이 이걸 좀 줄일 수가 있다면은 음식에서 식이로 좀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라. 그러면, 퓨린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에 피해야 돼. 퓨린. 그 다음, 피리미디는 상관이 없어요. 자, 피리미디 고리는 사람에서 분해되어 매우 잘 녹는 생성물인 베타 알라닌과 베타 아미노, 아이소 부치로 산이 되어 최종적으로 암모니와 CO2를 생성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산 생성하는 퓨린이 통풍에 통풍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합성은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 자, 신생합성 경로. 아미노산 필요하고, 리보스 오인산 필요하고, CO2, 그 다음에 암모니아, 대사 전구체로부터 합성이 들어가서 합성된다. 그 다음, 핵산 분해물로 방출된 유리 연기와 뉴클레오사이드를 다시 재사용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합성되느냐. 자, 이게 이제 또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다. 자, 한번 봅시다. 퓨린 고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왔냐 하면 은 이거예요. 자, 이거 한 번씩 좀 그려보세요. 자, 꼭 그리세요. 퓨린, 피리미딘. 자, 두개 그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번호부터 좀 매기야 안 되겠나 그렇죠 자요 질서가 9번입니다 번호가 9번입니다 그럼 1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9번이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 번호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거 보세요. 이 질소 두 개가 글루타민의, 글루타민의 아마이드 질소로, 글루타민의 질소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출처가. 그 다음, 요 탄소는 폼산에서 왔다. 이 질소는 아스파르트산에서 왔다. 자, 이 탄소는 CO2에서 왔다. 그 다음, 여기에 탄소, 탄소, 질소 요 거는 글라이신에서 왔다. 글라이신에서 왔다. 그다음에 요것도 폼산. 자, 여기에 2번, 여기에 8번이야. 폼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퓨린 고리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자,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합성합니다. 쭉 이렇게 합성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피리미딘은 어디에서 왔느냐? 피리미딘, 오, 어? 역 피리미딘 또 똑같이, 오, 어? 없네, 안 나오네, 어, 안 되겠다. 잠깐 쉬어.